안녕하세요 뉴타타랜드 암모르곤입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꽤 빨리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만들고 있던 신제품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어, 관련된 소개 그 다음에 어,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영상을 이제 빨리빨리 올려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에, 계속해서 열심히 절를 불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이제 촬영하기에 앞서 저희 쪽에 일반 시판품을 주문을 하신 경우 그러니까 저희 뉴타일랜드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들은 제가 5일 이내로 보통 이제 2일에서 3일 그 다음에 길어도 5일 이내로 다 대부분 처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페를 통해서 주문하신 케이스 커스텀 주문이라던가 혹은 이제 새로운 제품들 특히나 이제 새로운 제품들 같은 경우에 제가 선주문 할인 판매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벤트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제품을 늦게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못 보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초창기 때 보여드렸던 유니버셜 허브 같은 경우도 그랬고 유니버셜 허브 같은 경우는 뭐몇 개월 있다가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플레이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일 빨리 끝났죠. 플레이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어 원래 예정된 일정보다 그래도 크게 늦지 않게 끝냈는데 그리고 이제 2차, 3차 물량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풀푸시패드시프터 같은 경우 일정대로 진행을 하다가 첫 번째 물리원을 받으신 분이 테스트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셔고 그래서 다 업그레이드 한다고 추가로 일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풀푸시는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주문을 받고 있고요 1차 때 주문하신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 스크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가 돼서 요번 어, 주부터 이제 발송 시작하고 있고 어, 이제 이렇게 이제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카페에서 한 주문 할인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못 기다리고 취소하신 분들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계속 제가 이제 뭐, 뭐 내일 보낸다, 뭐 모레 보낸댔다가 뭐 다음 주 보낸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이 바뀌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다 떠나서 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내부적인 사정이 제일 크고 어, 제가 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정이 어, 연기가 된다던가 그런 부분이 이제 꽤 크고 그 다음에 만들면서 여기까지는 최소한 만들어야 되는 이제 목표점이 있습니다. 목표점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을 못하면 그냥 무조건 연기를 해버립니다 그냥 연기를 하는 것 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어, 이건 굉장히 고쳐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이래서 이제 연기가 됐고 어, 어느정도 연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뭐제 변명입니다만 정신도 없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그런 와중에 개발하면서 을뭐 계속 이제 욕심도 생기고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를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원래 예정이 없던 것도 막 집어넣고 그런 것들까지도 있고 뭐 아주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정이 이제 계속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이고 또 이제 회사 운영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적인 부분들이 특히나 어 저한테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결도 잘안 되고 있고 뭐 그런 이제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일정이 굉장히 뒤죽박죽 들쑥날쑥 어뭐 아무 뭐왜 그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냐라고 뭐이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제가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은데 뭐 남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제가 다어뭐 이쪽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까 어뭐 여러 단톡방에서 어, 저에 대해서 뭐 욕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잘 어,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보고 있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뭐마음의 상처도 받지만은 아, 어쨌든 저런 거를 좀 고쳐야겠다라고 항상 어, 뉘우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제가 물건 보내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런 분들께는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에는 뭐 어떻게든 제가 보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그 선주문 할인 판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음 유료 베타 테스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기다리는 게 싫고 어 제품을 처음 봤는데 어쨌든 한두 번 왔다 갔다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싫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번잡한게 싫다 어, 그러면은 그냥 2차 3차 특히나 3차 정도에 주문하시면 어 대부분 한 며칠 내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플래그인드 키터 같은 경우도 2차 부분 같은 경우에 주문하시고 당일 발송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1차 때는 1차는 사실 뭐 1차도 아닙니다 그냥 제품을 처음에 개발하는 단계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발을 위한 자금이 저는 없어요 뭐 그냥 개풀도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런 걸 만들겠다 하고 미리 주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발 자금을 저는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저는 이제 원래 예정되는 가격보다 이제 훨씬 더 할인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도 그때 참여해주셨던 분들한테는 더 많은 할인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어떻게든 이제 여러가지로 제선해서 해드릴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을 해드리려고 뭐제단에는 많이 노력하고 을 있습니다만 한참 기다렸다 받으신 분들은 안 그래도 빡쳐있는 상태에서 뭐 제가 그런 거를 한두 개 해드린다고 해서 뭐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나름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쇄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건 일정대로 모든게 이제 진행이 되는게 좋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고 어, 어... 일정 부분 같은 것들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좋아하는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어... 뭐 여전한 것처럼 보이는가봐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 뭐라고 할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 생각없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뭐네 어쨌든 제조 플러스 그 다음에 굉장히 매니악한 그런 이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금은 커녕 엄청난 빚을 떠안는 상태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그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사실은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에뭐 계속해서 어 나아지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제 어 여러 단톡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뭐 뉴타임랜드를 비롯한 특히 이제 저를 타겟으로 뭐 여러 가지 뭐안 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뵈는데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 고 생각하고. 어쨌든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뭐 실망감을 느끼셨던 혹은 이제 화가 나셨던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 제가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떠나서 또 새로운 제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이제 촬영하는 거니까요 새로운 제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통 뭐심 대시라고도 부르고 뭐아니 DDU라고도 부르고 DDU라는 게 데이터 디스플레이 유닛 뭐 이런 식인데 뭐 대시 스크린 뭐 그다음에 대시 인디케이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어 부르는 장치입니다. 실제 차 타시는 분들은 모택 장비라고 하면은 알 수도 있고요. 차량의 조그만 LCD디스플레이로 각종 이제 뭐 RPM부터 기어 단수 그 다음에 뭐 속도, 뭐 연료량 뭐 등등 여러가지 정보를 다 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제 4.3인치 LC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체에다가 달아가지고 쓸수 있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제 디자인 형태는 포르쉐 GT3카에 사용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레플리카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을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포르쉐 GT3카에 달려있는 실제 DDU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잡으려고 했고요. 전체적인 라인 느낌이라던가 어 이제 이런 제 바이저의 형태라던가 뭐 이런 곡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런 느낌으로 살리려고 했고요. 제가 만든 제품은 이런 외장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뭐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3D로 설계해 가지고 다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내부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 그리고 후면에는 이제 리얼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반투명 아크릴을 이제 CNC로 가공해 가지고 네, 포인트로 적용을 해 줬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하우징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후처리 마감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브라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생겼고, 이 브라켓 같은 경우는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바로 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풀푸시 패들 시터에 사용되는 마운트가 있었죠. 그 마운트가 여러 가지를 부착할 수 있는, 유니버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제작한 마운트입니다. 거기에, 뭐, 저희는 이제 대시 스크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시 스크린 같은 경우를, 어, 부착있게끔 디자인된 마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운트가 없이도 뭐 기종별로 뭐 트러스마스터, 파나텍, 뭐신큐브심매지 뭐 여러가지 기종별로 적용할 수 있는 마운트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주문하실 때힐 베이스 기종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은 기존의 뉴타인랜드 법용 마운트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은 그에 맞춰서 각각에 맞는 전용 마운트를 준비를 해드리는 식으로 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usb 케이블 같은 경우는 사클 커넥터 항공 커넥터라고 하죠 이런식으로 튼튼하게 고정될 수 있게끔 적용이 되있고요 보통은 일반 usb 단자 같은 경우는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작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usb 단자의 파손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는 방식의 단자를 적용했고요 이렇게 이제 뭐 나름 이것도 이제 제 디자인 입니다만은 저희 뭐 유니버셜 허브 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웃음>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간섭을 최소화하고 차지하는 공간도 최소화하고 뭐 그런식으로 하려고 제 나름의 디자인을 적용한거고요자 이제 usb를 그냥 커넥터 연결하면은 저 처음에 타이틀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템플릿이 포르쉐의 이제 gt3 템플릿이 적용이 되어서 나오고요어 안에 소프트웨어는 심허브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플래그인 데이터를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심어브라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터치를 하게 되면 안에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이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을 자기가 제작할 수도 있고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심어브에서 적용돼 있는 각종 이제 공개되어 있는 템플릿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뉴타일랜드 전용 템플릿을 만들어서 카페에다가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심오브에 적용되어 있는 템플릿을 제가 적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게임 연결해 가지고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RPM 게이지 그 다음에 레드존에 적용되면 은 바짝바짝거리면서 다음등계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각종 이제 기어 단수부터 시작해서 타임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에 LED가 개씩 4개씩, 4개씩 박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옐로 우 플래그라던가 블루 플래그 이런 이제 깃발 정보도 나오고요 이제 플래그 인디케이터랑 중복되기도 하는데 자기가 설정이 나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여러가지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프로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옐로 우 플래그 블루 플래그 이런 정보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린 플래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깜빡이 좌우 깜빡이도 이게 좌우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뉴로트로부터시작에서 일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서도 깜빡이 정보를 표시할 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연료가 떨어졌을 때, 예, 바이 빨간색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종 이제 그런 LED 제어를, 어 제가 만드는 프로파일 사용에도 이제 뭐 적용이 되긴 합니다만은 자기가 취향대로 다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ED는 총 16개, 4개, 4개, 8개 이렇게 정리이 되어 있고요이 개수도 이제 포르쉐 GT3 카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제대한 비싸게 한다고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단순히 이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케이스를 뭐 만든다라고 해서 예,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만드는 제품들의 그 3D 프린터를 사용한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일이 이제 가공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꽤 자유로운 설계나 그런 제작도 가능하기도 하고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게 이제 결코 뭐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품질 같은 경우 제가 최대한 이제 예, 마감 작업을 다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도 계속해서 퀄리적인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예,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구성 같은 부분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영상 보시면은 제가 <웃음> 분노에 찬 영상을 올렸던 적도 있는 것처럼 제가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은 내구성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저부터가 어떤 사용하다가 뭔가 내가 크게 뭐 이렇게 어, 충격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은데요. 파손된다거나 이러면 저도 빡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저는 모션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모션 시뮬레이션도 또 강도를 또꽤 강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 장비 두 대가 한쪽은 이제 디디윗 달려있고 안쪽에는 이제 트러스 마스터가 달리지만 어쨌든 둘다 이쪽은 7축, 이쪽은 3축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진동들도 상당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견딜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파우징 같은 경우도, 어, 이제 겉모양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가 굉장히 이제 내구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름의 이제 그런 설계 공법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에 이제 프레임 구조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앞에 적칭되는 방식이 전면에 리얼 카본 그 다음에 lcd 전면 들어가는 어, 패널이 있고 거기에 led가 바뀌고 lcd가 들어가고 거기에 lcd를 감싸는 프레임 그리고 뒤에 이제 커버 전에 전체적으로 힘을 지지할 수 있는 이제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과 마지막에 또 리얼 카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머리를 많이 싸매서 어, 만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뒤쪽에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어, 전부 다 cnc로 가공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설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세팅을 직접 하나 부터 열까지 다 한다 그러면 은좀 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제공해 제 드리는 프로파일 적용 그대로 그냥 하시고 그 다음에 심어브에서 어, 기본적인 세팅만 하면 은 작동은 바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어브 적용하는 것까지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뭐 기준으로 삼는 트러스 마스터, 어,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t s p c 고요 여기에 이제 패드 시프터를 그때 촬영할 때 적용해놨던 마운트가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풀푸시 전용 마운트가 아니라 유니버실하게 유타한랜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용 마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 이제 풀푸시를 달 수도 있고, 자, 이제 실제 촬영, 라이트 레버, 깜빡이 레버, 그다음 이런 것들 제작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다 다 부착할 수 있고, 법면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둔 마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3 m m 볼트 홀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맞는 마운트를 적용을 하시고 여기 이제 볼트를 체결을 한 다음에 위아래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 조절을 슬라이딩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3 m m 동봉대 3 m m 볼트로 조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트만 조여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높이라던가 이런 것들 맞춰가지고, 어 위치를 잡으면 되는데, 저는 최대한 이렇게, 낮예 맞춰서 부착을 할 겁니다. 조정하기 전에 뒤쪽에 USB 케이블 꽂아주시고요. 자. 3m짜리 케이블이 들어 있기 때문에 꽤 여유 있게 선정을 할수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저는 이게 렇 코일 케이블로 적용을 해놨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제가 예전에 만들어 둔거안 쓰는 거 그냥 남아 있는 거 그냥 쓴 거고요. 이제 코일 케이블은 아니고 그냥 일반 3m짜리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제일 낮춘 상태에서 저는 위치 잡고 그다음에 여기 볼트가 동봉되어 있는 게세 가지 길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중간짜리를 사용했는데 여기 사이에 이런 식으로 거리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바짝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 띄워서 고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겨질 수가 있겠죠. 아, 이제 위치에 맞춰가지고 볼트를 선택하셔가지고 고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에 이렇게 띄우는 스페이서 용도로 이거는 M4 볼트고, 여기 동봉된 이제 스페이서용 너트가 M5 너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트는 고정용이 아니라 그냥 이 공간 사이에 거리를 띄우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긴 볼트를 그냥 쑤셔 넣으면안 돼요. 공간 안쪽에 너트가 7mm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LCD를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LCD 패널을 이제 볼트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간격과 이 길이에 맞는 볼트를 사용해주세요. 을 이은는 이제 편하신대로 뒤쪽으로 넘기시도 되고 옆으로 하셔도 되고 마 어, 정도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을 보시게 되면 간격을 보면 자 이렇게 충전키 리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핸들이 바로 앞에 딱부착가게 되면은 어, 간격이 참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익스텐션 킷이 있으면 어, 도움이 되고요 뉴타인 어, 랜드 유니버셜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순정보다는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어간당간당하게 되긴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어 이렇게 뭐 배치하는게 가장 뭐제 생각에는 베스트긴 이 합니다만은 뭐 여기에 배치를 해도 되고 뭐 본체 위에 배치를 해도 되고 뭐 사실 배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입맛대로 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마운트 외에도 뭐 다른 쪽에 부착을 하기 위해서 전용 마운트를 제작을 해달라 요청 하시면은 제가 거기에다 그 대응을 딱할 수가 있으니까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그래서 순정 핸들이 2 8 0인가 정도일텐데 커님이나 <목소리> 원형님 같은 경우는 어, 300mm에서 320mm 정도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어, 화면 가리는 거 거의 없이 될 거고요 뭐 오픈휠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예, 휠의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스크린의 위치나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자기 취향껏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요런 포지션이라면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한요 정도의 위치를 달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 같네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자기 취향껏 설치를 하시고, 일단 이제 케이블을 아까 이제 처음에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 꽂으면, 어, 별도의 드라이버는 깔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인식되고요. 장치 관리자에서 보시게 되면, 어, 포트 쪽에 이제 USB 직렬 장치 이렇게 가지고 추가로 이제 시리얼 포트가 하나 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번호를 확인을 이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장치 및 프린터에서 확인하게 되시면은 엔티랜드 대쉬 이런 식으로 이런 장치가 하나 추가로 잡힐 겁니다. 이 장치에 대한 시리얼 포트를 이제 컴퓨터를 확인하시고 심모브에서왼쪽에 메뉴를 보게 되면 이제 넥시온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넥시온 1,2,3,4,5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거를 자기가 여러 개를 설치를 할수 있는 거고요 일단 하나니까 넥시온 1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그 템플릿이라는 항목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보내드린 템플릿은 V11GT3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확인한 시리얼 포트 저는 이제 6번이었기 때문에 6번으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넥시온 1에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요 체크 항목이 있거든요 요거를 o 으로 해줍니다 프레임 표시가 뜨게 되고, 이 상태에서 LED 개수를 16개를 적용해 을 줍니다. 16개가 바뀌기 때문에 16개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인 눌러주시고, Edit LED 레이아웃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LED 에디터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프로파일 매니저 창을 열어줍니다. 프로파일 매니저에서 여기 보시면, import p r 있고요 import p r 누르시고, 제가 카페에 올려둔, 이 프로파일을, 여기, 문서의 심어브 폴더에다가 복사를 하시고, 문서의 심어브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그, 심어브에서 세팅 파일을 한번도 저장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아무 폴더에다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파일을, 임포트만할수 있으면 되니까, 적당한 폴더에 넣으시고, 해당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오프라이트 하겠다고 라 물어보면 예스 yes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캔슬 눌러서 창 닫고 그러면은 제가 세팅해 둔 프로파일이 싹다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 오픈 테스트 데이터 에디터를 누르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RPM 게이지 왔다갔다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죠 이런 식으로 네, RPM 게이지 움직이고 레드존 쳤을 때 반응 네, 연료 떨어져 갈때 표시고요 히트 리미트 상태 drs 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표시입니다 drs 사용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표시 그리고 drs가 켰을 때 표시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옐로우 플래그 블루 플래그 그린 플래그 네, 차량 접근 표시 좌우 차, 차량 접근 표시도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파일을 적용하고 작동하는 테스트를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ED가 너무 밝다 이러면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어, LED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케이터에서 표시되는 정보랑 중복되는 정보들이 꽤 많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것도 뭐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플래그 인디케이터와 대시 스크린둘다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플래그 인디케이터에서 더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는 플래그 인디케이터에서 켜주고 대시 스크린에서 표시를 해서 더 효과적인 거는 대시 스크린에서 표시를 해주는 게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 하나만 달려있다 그러면 여기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표시하는 게 좋겠죠 세팅은 요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 적용하는 거는 플래그 인디케이터 영상에서 이제 심오브 관련된 거를 설치부터 시작해서 어쭉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그 영상을 보시고 어 심오브 설치부터 게임 적용까지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 영상에서는 제가 따로 기본적인 사용법은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영상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따라가시면 심오브의 설치부터 시작해서 어 볼수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액션 디스플레이의 템플릿을 자기가 바꾸기 위한 뭐 어, 다운 받아서 바꾼다던가 혹은 어, 자기가 에이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이매 따로 그런 이제 템플릿을 조절할 수 있게끔 보여드릴수 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이 장비에는 이제 대시 스크린을 비롯해서 어, 플래그 인디케이터도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글시가 되는 거 보면 왼쪽에 차가 접근하고 있다 표시고요 블랙 그 인디케이트에도 같은 정보가 뜨죠. 해두죠. 티는 이제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리고 차량 특성 표시. 음. 이제 아세토 컴페에서는 RPM, 그다음에 기어 단수, 속도, 랩 타임, 그다음에 음. 베스트 랩 타임, 랩 수,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 그다음에 시간, 연료량, 음. 수온. 음. 네. 수온 표시되고. 그런 것들이 정보가 연결되고 있네요. 게임마다 지원하는 정보는 다 틀립니다. 이런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근접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여기 이제 박혀있는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로고를 어, 말씀해 주시면은 뭐 포르쉐건 페라리건 아우디건 메르세데스건 뭐, 람보르기니건 이제 원하시는 로고를 어,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요템플릿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카페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해외 유저들이 만든 템플릿 같은 거 공유할 수 있는 링크도 제가 이제 찾아서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블루 플래그 살짝 지나갔죠. 지금 이제 제가 터키에서 그냥 멈춘 상태로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어 블루 플래그 뜨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뜹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터치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타이어 온도 이런 식 뜨고 이런 이제 터치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보이는가 같은 경우도 이제 템플릿에서 다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포르쉐 GT3 대시 스크린을 레플리카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이 디자인을 따온 건데 다른 차량용 대시 스크린을 모티브로 한 그런 이제 레플리카라고 해야겠죠 그런 이제 하우징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차량용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지 예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쭉지져봤는데뭐 저는 이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른 거는 좀 너무 좀 밋밋해요. 그냥 박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크린도 뭔가 이렇게 굴곡 없이 그냥 딱 네모나게 딱돼 있고 어뭐좀 저는 개인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봤고요. 제가 이제 플래그 인디케이터를 소개해드릴 때는 좀 감성 아이템 그 다음에 뭐 있으나 없으나 크게 뭐 상관없는 아이템 뭐 이런식으로 표현을 좀 해드렸었는데 어대시 스크린 같은 경우는 저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사실 게임 내에서 보이는 그대시 스크린 같은 경우는 잘 안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사실적인 뷰 세팅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스크린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핸들 뒤쪽에 포지션이 있는데 그거를 화면상의 정보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실제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으면 실제감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싱 하면서 보기도 굉장히 편하고 물론 이제 이 위치를 자기가 잘 잡아서 달아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적당한 제품에 물론 이제 저는 저희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만 은 적당한 제품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레이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저희 제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핸드폰을 사용해서도 살수 있고 보조모니터를 달아가지고 써도 되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다가 가장 이게 베스트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을 만든 거일 뿐이에요 그다가 조금 더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자 <목소리>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뉴타일랜드 데시 스크린, 뭐 DDU라고 불러주셔도 되고 대시 스크린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레이싱이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물론 이제 장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영상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